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볼것은 제가 어느 대학교에 강의를 가는데 각 학교에서 이제 팜플렛 같은 걸만들잖아요 이제 강의를 하면 근데 어좀 도움을 요청하셨어요 요런 자료인데 아 이런 자료를 잘 보이게끔 만들고 싶다 라고 하셔가지고 메일이 왔는데 제가 그걸 만드는 김에 아 이거 만드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어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어, 저도 그냥 만들어 보면서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팜플렛이라고 하는 게 파워포인트로도 누구나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럼 지금부터 팜플렛을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만드는지 하나하나 잘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보시기 전에 이시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자 일단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새롭게 만들었는데요 지금 슬라이드의 비율이 16대9 비율이에요 보통 우리가 인쇄를 하면 A4용지 사이즈로 많이 인쇄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슬라이드 크기도 A4용지로 바꾸면 훨씬 더 좋아요 자 상단에 디자인으로 가서 오른쪽에 있는 슬라이드 크기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2010 버전 이하시라면 디자인 왼쪽에 보시면 페이지 설정이라고 있을 거예요 자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 들어가서 여기 슬라이드 크기를 A4 용지 사이즈로 일단 먼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대화 자, 바꿨죠? 자 이렇게 바꾼 다음에 이제 뭐 여타 뭐 다른 거를 집어 넣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있는 교수학습지어 센터 학습법 특강 여기 있는 이런 제목들이겠죠? 자 이거 그대로 한번 가지고 와 볼게요 자 청중의 시선을 한 번에 사로잡는 프레젠테이션 인포그래픽 스킬 어, 조금 내용이 좀긴것 같아서 청중의 시선을 바로 잡는 파워포인트 인포그래픽 스킬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자 그리고 교수학습지원센터 학습법 특강이라고 하는 건이렇게자 이렇게 했고 일단 제목이 가장 눈에 띄어야 하니까 제목을 제일 크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했는데 여기 있는 이 제목이 좀 너무 얇잖아요 기본 맑은 고딩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굵은 글꼴로 한번 바꿔줄게요 저는 보통 제목을 적을 때 굵은 글꼴들 중에서도 티몬, 몬소리채를 제일 많이 쓰는 편이에요 이 몬소리채를 써서 크게 만들어 볼게요 오 괜찮죠? 자 교수학습지원센터 학습법 특강이라고 하는 것도 해줄 건데 굵기 때문에 좀 얇은 글꼴로 이렇게 바꿔 줄게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들어가서 선, 없음, 채우기, 검정색 그리고 요거는 흰색으로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눈에 좀 많이 띄죠? 자 이렇게 해줄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다가 내용을 집어 넣을 건데요 여기 있는 내용들은 요런 게 들어가겠네요 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갈 텐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시와 장소 그리고 강사 이런 거겠는데 강사는 오른쪽으로 따로 뺄게요 이렇게 일시, 장소, 혜택, 신청 방법, 문의사항 이렇게 냅두고 강사는 오른쪽으로 뺄게요 자 글꼴은 맑은 고딕보다는 나눔 스퀘어체 이런게 날것 같고요 그리고 이 폭이 좀 넓어서 저는 살짝 좀 좁게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살짝 넓게 이렇게 일시, 장소, 혜택, 신청방법, 문의사항 등이 중요한 부분들은 얇은 글꼴보다는 좀 굵은 글꼴이 날것 같아요 컨트롤 키를 누른 채 드래그를 했더니 이런 것들만 선택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나눔 스퀘어 라이트 체가 아니라 그냥 나눔 스퀘어 엑스트라 볼드 체로 이렇게 바꿔줬어요 자 이렇게 바꿔줬고 자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제 사진과 함께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사진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삽입 그림 자 여기 있는 이렇게 이지쌤 이라고 하는 저의 이렇게 한번 적어놓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 구분을 좀 해줘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직선을 그어서 살짝 검정색으로 구분을 조금 해줄게요. 위쪽도 마찬가지로 좀 구분을 좀 해줄게요. 이렇게 밑에다가는 약간의 이력을 적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력을 아래쪽으로. 자, 일단 이렇게 기본적으로 밑에 있는 내용과 그리고 이름들을 적어봤는데요. 어, 이렇게만 적어도 이게... 팜플렛으로 쓰기에는 충분히 이게 눈에 띄게 만들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좀 테두리를 하나만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채우기 없음 검정색 자 이렇게 만들었고 조금 포인트를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밑줄을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줄을 그을때는 그냥 여기 자유형 도형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크게 이렇게 자 이렇게 그렸죠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도형서식 선을, 파란색, 굵기를, 너비를 되게 굵게 해줘요. 이렇게. 그리고 연결점 종류를 원형, 끝모양 종류도 원형으로 해주면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 이렇게. 조금만 줄이기만 하면, 아까는 되게 이상해 보였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확실히 괜찮아졌죠. 자, 이런 방식으로 여기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짜잔, 자, 이렇게 팜플렛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뭐, 크게 뭐 내용을 집어넣거나 그런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딱한 번에 눈에 띄기 좋게끔 만들었고요 그리고 색상도 크게 집어넣지 않고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제목이 눈에 띄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제목을 눈에 띌수 있게끔 굵은 글꼴을 써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안쪽에 들어가는 이런 내용들도 눈에 띄는 것도 좋긴 좋은데 어떤 것을 더 강조하고 싶으냐에 따라서 다르니까 여기는 중요한 것은 굵은 글꼴로 표시를 해주고 그리고 간단한 내용들을 집어넣으면서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지세상 이지쌤이었고요 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 안녕.